여러분들 외국인에게 저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라고 말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세요? 자, could you take a picture 까지는 쓸거고요 뒤에 전치사를 한국 사람들이 for를 많이 써요. c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자, 틀린 표현도 아니고요 외국인이 잘못 알아듣지도 않아요. 자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대충 쓰면은 결국 f o r 와 o f 의 차이를 계속 모른 상태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보정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f o r 를 설명하면 take a picture는요. 자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take a picture 한그 사진 찍는 값어치를 나에게 줘즉날 위해서 찍어 달라는 거지 나를 찍어 달라는 표현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c o o d take a picture of m 가 맞아요 자, of 를 써야 되는데 자 설명 들어가 볼게요 of 는 a picture 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of 는 바로 요 둘을 겹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picture of me 하면 내가 나온 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요, 요쪽에 지금 쏠려 있는데, 가운데로 가도 A picture of me가 맞고요. 반대쪽으로 가도 A picture of me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위치해 있던 겹치기만 하면 다 of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of의 핵심 원리예요. 자, 좀더 설명을 하면 A picture of me 하면, picture가 크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죠. 즉, of 앞에 있는 게더 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은 of를 어떻게 배워 왔냐면 the red spot of the circle 해 가지고요 of 뒤에 있는 거에 부분이 요 앞에 있는 단어라고 즉 뒤에 게더큰 걸로 많이 배웠어요 요 그림처럼요 근데 요렇게만 생각하면 of를 확장해서 쓸 수가 없어요 자,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요걸 어떻게, 자, 영어 조리법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요 그림 익숙하실 거예요. The red spot of the circle 해가지고요. Red spot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of the circle은 얘를 그냥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요거 이제 좀더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왜 영어를 어려워 하는지, 즉, 어 순에 때문에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해결이 되기도 해요. 자, a cup of water랑 water of cup을 좀 비교해 볼게요. 먼저 요거죠. 컵이 위에서는 컵이 주인공이고 밑에는 워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를 왜 어려워하냐면 영어도 fancy cup, fancy cup 해서 예쁜 컵이죠. 자, 근데 우리 말도요. 영어랑 이때는 똑같이 어순이 같아요. 즉, 설명해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예, 설명을 받는 그 주인공이 뒤에 붙어요. 근데 영어는 아, 우리 말은 우리 말은 설명해주는 말이 길어도 내가 어제 만든 이렇게 설명이 길어도 앞에 써요. 무조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을 뒤에 쓰죠. 근데 영어는 기본적인 어순이 원래 중요한 말을 먼저 얘기하고 설명을 뒤에 붙이는 거예요. 즉, o f f e n s i v e comb은 예외사항이에요. 한 단어로만 얘기할 때는 우리말 어순과 같은데 단어가 두개 이상 복합적으로 들어간 덩어리가 되면 예, 설명해주는 말을 뒤에 붙여요. 그래서 a cup which I made yesterday 처럼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이랑 어순이 바뀌어 가지고 이 순서를 자꾸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영어식 어순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a cup of water 다시 볼게요 자 보통은 어, what, 물이 컵 안에 담겨 있으니까 컵이 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요런 어, 요런 표현이 맞는 거고요. 컵을 아니,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숫자도 셀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컵 서브 워러라고 복수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워러 오브 컵 워러 오브 컵은 언제 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자 지금 물 물컵에 물이 없죠. 자 영어 문장으로 where is the water of the cup? 자, 여, 이 컵에 있는 물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워터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자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예요 그림이 되는 거죠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요 전치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요 그림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더 워터 인더 컵이 더 어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어부를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엔 요 물을 볼게요 흘려진 요물 자요 물을 지칭할 때는 water from the cup 이에요 즉 얘는 어 뭐냐면 컵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쓰는게 from 이에요 즉 오븐은 겹침이고 from은 떨어져 있을 때 쓰는 건데 조금만 더 보고 지나갈게요 milk is made from a cow 그러면 우유는 젖소에서 나온 거예요 잖아요 그러면 이 우유랑 젖소랑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는 from이 어울리는 거고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보면 Cheese is made from milk 하면요 치즈는 우유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자, 사실 치즈 우유가 여전히 치즈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성질이 완벽하게 변화했어요. 즉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짐을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from을 쓴 거고요. 자, 이번엔 of를 쓴 예문을 한번 볼까요? Green tea is made of a leaf. 자, 이거는요. 그린티 보시면 예, 잎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from이 아니라 of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 겹침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쓸수 있어요. Honey is made by bees. 그러면요. 자, 꿀은 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벌들의 힘으로요. 그래서 by를 쓴 거예요. 즉 여기서는 be made 전치사의 모양이지만 각각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적당한 전치사를 쓸수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만약에 어 아, 우유는 소가 만들었어요 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힘으로 만든 거예요 하고 힘을 강조하고 싶으면 from이 아니라 by로 바꿔 쓸수 있는 거고요자 이번엔 자 어떤 자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이 사람들은 치, 이 사람 중에 치즈를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cheese is made from milk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브를 쓰는게 더 적당할 수도 있어요 즉 어, 치즈에 우유가 들어있어서 그래 라고 말할 때는요 이때는 그 치즈 안에서의 우유 성분이 유지되어 있음을 좀 말하고 싶은 거죠 즉 겹쳐서 말하는 게더 어울리겠죠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식처럼 뭐 성분의 뭐 변화가 있고 없고 뭐뭐에 따라서 from이나 of를 쓴다고 이렇게 배워왔지만 그 말이 주는 어감과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전치사를 골랐을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겹침의 의미가 좀, 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좀더 보고 지나갈게요. One of them. 그죠? One of them. 맞죠? 자, 그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그들을 다 지칭해도 o 브를 써요. All of them.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해도 쓸수 있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면서 문장, 아, 구문으로는 all of the circle 할수 있는 거고요. of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none of them 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예문으로 하면 none of them dislikes you. 그러면 너를, 그들 중에 아무도 너 싫어하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즉, 없어도 이렇게 of를 쓸수 있고요. 심지어는 바깥에 있어도 of를 쓸수 있어요. 제일 많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out of에요. out of. out of them 그러면요.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하거나 밖으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some of them이라는 표현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도 있는데 자, of보다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아까 picture of me처럼요. 그러면 더 서클이잖아요. 자, 이 빨강색이 서클의 의미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도 of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겹침에 제한이 없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the red of the circle 이런 식으로요. 즉, about과 of를 이제 비교하면, about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건데, about은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주변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 of는 그냥 겹침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태국의 대학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때는, 어, 지금 제가 연구소에, 제 연구실에 지금 앉아있는 그림인데, 어, 지금 영상은 제가 일했던 학교에 대한 영상이고요. 어 여기서는 학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말을 버벅대죠? 아무튼 어, 집 또 학교에서 제공해 준 집도 캠퍼스 안에 있었고 모든 활동을 다 학교 안에서 했어요 그리고 학교 밖에 나가면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뭘할수 있는 게 없어서 잘 태국을 막 돌아다녀 보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게 많이 아쉬운데 지금 학생들 그림 보니까 또 보고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국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근무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쓸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of 가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전 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면요 I can say of Thailand 인데 자 만약에 I can say about Thailand 하면 태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뭘잘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자 I can say of Thailand 그러면 저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럼 이 둘의 어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요 원어민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say about 과 say of 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즉뭐 uh,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ay of and say about 하면요 외국인이 어, 생각 좀 당황할지도 몰라요 그러,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I know that but it's hard to explain it 이런 식으로 말할지도 몰라요 즉 그들도 알긴 알아요 직관적으로 알긴 하는데 표현하면서 설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of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지칭할 때도 쓸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say about을 쓰거나 say of를 쓰거나 상관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은 일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면요 자 여기서 약간 영어 공부에 대한 즉 영어 방,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원어민들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해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는 원어민처럼 막 말을 유창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유창은 막 빨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원어민들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짓. 표현해 낼수 있기 때문에 즉 경쟁력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돼요이 얘기는 뭐냐면 원어민들 보다 때로는 깊이 있게 영어를 이해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 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더 원어민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좀 느리게 하는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지금 우리가 about 어부를 지금 이해하면서 배웠잖아요 즉 이렇게 이해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쉽게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 즉 성인이 돼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제일 쉽다는 거고 그리고 어, 쉽게 공부했는데 깊이 있게 안다는거예요즉읽거양득 이라는 뜻이죠 자. 즉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어를 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은 나중에는 정말로 글을 원어민보다 더잘쓸수 있게 돼서 뭐 작가처럼 도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공부하면요. 물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계속 같이 하면서 희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